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후종인들의 고라증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로 인한 80% 이상 재해장의 연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제천지원2018 가합 117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질병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병병인 후종적 인대의 고라, 경부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경추 후종인대 고라, 경부 협착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CT 검사상 다분절의 경추 후종인대 고라 소견이 보인 점, 외상으로 약한달뒤 유아 같은 정도의 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경추 후종인대 고라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종족인대의 고라 경부, 가 발생 또는 악화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병명 및 그로 인한 장애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장애 상태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애 지급률 합계 80% 이상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위 장애 상태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진단서의 부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추고론판 전이즉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병명은 후종적인대의 고라경부이고 이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 및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후종적 인대의 고라 경부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된 장애 상태를 제외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애 지급률 확대가 80% 이상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장애 상태 중 경추 거론판 전이로 인한 부분과 후종적 인대의 고라 경부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그 각각의 장애 지급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애 지급률 합계 8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그 증세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행하여져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가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애상태가 지재된 이 사건 진단서가 2018년 5월 14일 발금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남을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그 산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2년 7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9월 3일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회장의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